이번 영상에선 4월 마지막 주차 업데이트로 끝나는 이벤트와 5월 첫째 주 업데이트 때 끝나는 이벤트의 정리모음입니다. 자, 4월에 끝나는 이벤트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준서버 출시기념 이벤트 업적입니다. 3천 다이아와 40만 골드 등 많은 보상을 챙길 수 있는 업적이니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준서버에만 해당하는 이벤트로 기사단 랭크 달성과 길드 레벨업 달성 이벤트가 끝나게 됩니다 세번째로는 처음 출시된 시즌 패스가 끝이 나게 됩니다 50랭크 만렙을 달성해야 준코스튬을 받을 수 있고요 랭크업은 다이아라도 가능한데 1억당 300다이아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니까 남은 시간 본인이 얼마나 경험치 올릴 수 있는지 잘 계산하셔서 다이아로 만렙 찍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번째는 네네토의 보물상자입니다 열쇠 1,000개를 사용시 SR 장신구를 확정적으로 얻으니까꼭 참여해 주시고요 네네토의 열쇠 사용 개수는 명예업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는 고대 그라미폰 결정 1의 아이템 판매 기간이 이번 업데이트에 사라지게 됩니다 남은 결정은 꼭 부디의 상점에서 판매해 주시고요 현재 가방에 이벤트 칸에서는 보이지 않고 저 판매에 가시하지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대 그랑웨폰 결정 2는 5월 첫 번째 업데이트인 5월 6일 정도 추정되는 그날에 끝나게 되고요 여섯 번째, 황조름 이벤트 관련입니다 신규 고대 웨폰인 강림은 5월 첫 번째 업데이트까지 70% 확률로 뽑기가 가능하며 4월 마지막 업데이트 전까지 아티팩트 70% 확률업과 바람속성, 비속성의 70% 확률업도 같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길드 혜택 이벤트입니다 5월 첫 번째 점검 예상인 5월 6일 전까지 길드 출석, 업적 보상, 그다음에 기부가 2배로 상향돼서 보상을 받게 되고요 길드 상점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이벤트들 꼭 확인하시고 못 받은 보상들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업데이트 때또 이벤트 보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